술집의 범위가 이거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있지? 일단 술을 먹어야 될거 아니야? 음. 음. 소방서 같은 데는 내가 보니까 여기 옮겨도 돼이 게임이 좋은 건 이렇게 옮길 수가 있단 말이지 이렇게 <웃음> 옮겨지는 것도 웃기게 웃긴다 그 다음에 이 감자밭 이런 것도 사실 약간 옮길 필요 사이드로 좀 옮길 필요가 있을 것같아 여기다가 주거지를 가야겠어 근데 이게 또 일터랑 집이랑 멀면 또 뭐라고 하나 애들이? 근로 여건 아근로 여건 이전.. 이제, 이제, 이제 이전 제이 사업을 좀 합시다 아집옮 길인데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지금 근로 여건과 주거 공간을 예, 재개발할 때가 됐어 자 이게 뭐, 미치는 선술집의 역할 좀더 많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것 같아, 소주집이. 여기 있어도 커버하나? 아, 이쪽은 조금 약간, 약간, 브랜디하네. 아, 이 정도? 이 정도가 딱 깔끔한 것 같다. 이, 이 정도. 아, 여기까지 가? 그럼 또 가도 될것 같은데. 도로가, 아, 이래서 도로가 중요하다고 하신 거구나. 로가 중요하다. 일단 선술 집을 오기 위한 길. 옹기자 이놈의 감자밭. 일단 죽어. 예 네, 그러자 아, 일단 선술집 여기다 두고 여기다가 일반집을 좀 건설할 필요가 있을 것같아 일단 이 재개발 지금 재개발이 들어가야 돼 지금 시대가 변했어 지금 아 내가 보기엔 농장 농장 여기랑 이건 지금 부족하니까 두고 농장을 뭔가 옮길 필요가 있을 것같아 지금 얘는 이거, 이거는 어떻게 빼지? 이렇게 지우면 되나?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이거에 안 걸리게 여기다가 농장을 짓는 거야 농사 짓고 이... 검자밭 여기, 국기도국이자이 천국, 이천이이 천국, 이 천국, 이이이천이 We must plant them.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자 아직 적자는 아니니까 막혀도 되잖아? 그치? 자그치워 그리고 창구를 이리로 옮겨 그 다음에 양조장을 두 개를 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밭을 뒤에다 읽어는 거지. 야스. 오. 원치 않아, 원치 않아. 아니, 잠깐만. 오, 오 잘못 눌렀어. 그리고, 그치 와하여트 부족해 지금 감자버트 이쪽에 공간이 남는 거잖아 그치 그래 일단 이렇게 읽고 그리고 얘도 감자버트 뒤쪽으로 이렇게 읽고 깔끔하게 그 다음에 너의 감자버트 부족하잖아 얘가 지금 공간이 여기 뒤쪽으로 읽으자 읽어 나도 문자부스 붙여서 읽어 았어 이렇게 그러면 창고에서 사사사 갔다가 아 창고에서도 여기까지 가야 돼? 창고가 여기 있어야 됐네 아아 <웃음> 안 걸려 씨 일단 더 일단 더 자 여기 양조, 양우리도 이전 사업을 좀 합시다 양우리도 이전 사업을 좀해자 이쪽도 목재 버려 목재 증도까지 필요 없어 이건 팔아, 팔았는데 왜 음, 부족하다 그러지 아직 안 팔려는 건가? 자 이렇게 읽고 자 이쪽, 이쪽에 이쪽 마을을 건설할 거니까 양조장도 옮기자 양조장 어디다 옮기지? 여기 뒤쪽에다 건설하고 싶은데. 양 농장. He had to go to press. 양 농장 알겠지요. 어? 보니까, 편무공장으로 바로 가더라고. 경기어. 이쪽에다 길을 열어서. 이쪽에도. 양. 아, 안 가죠? 양농장을. 열자 영어리를 아, 여기 이동이 안 돼. 아, 왜안 돼? 어, 잠깐만, 드래그가 왜안 되냐? 있다, 경기장. 어, 안 돼. 뭐, 안 지어져?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아 이게 뭔가 불편하니까 너무 불편해 저거 여기다 올려야겠어 아, 이런 거 불편해. 병 있어, 병. 오케이. <웃음> <웃음> 이몇 칸이야, 이거? 아, 불편해. 색감 부족하네? 아 이거 불편해 칸 맞춰야돼 무조건 아 이거 세칸 어따 지어? 아 불편해 일단 여기다 짓자 모르겠다 근데 칸이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아 이게 아 얘가 이걸 농장을 이쪽에 보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걸 몰랐네 여기서 완료하면 일로 오는 거잖아 그지? 아 이게 이게 아농장 여기 있고 얘가 일로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옮겨도 되나? 아, 옮겨도 다 이동되네 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근데 얘는 잠깐만 아 창고.. 아 일로 가아 이게 또 창고가 또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 보인다 또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 창고로 그냥 퉁 치면 되는 거아니야 일로 가든, 절로 가든 여기서 완성하면 저쪽으로 갈거 아니야 빼봐 애들 일로, 일쪽 창고로 옮기는 거 아닌가? 좀 시간은 걸려도? 근데 창고는 돈이 얼마 안 드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이제 좀 이제 감이 온다 그다 양떼 목장 하나를 드래그 드래그 아이씨. 이것도 뭐야 아 이거 왜안 왜, 왜 팔려 이거 좀 빨리 팔아야 되는데 나무를 오케이 오케 그 다음에 이게 옷이랑 뭔가 그런 것좀 약간 필요한 것들이 갖춰진 것 같아요 아니 드래그 너무 멀리 있대. 날려, 날려, <웃음> 날려버려. 씨식물 공장. 그렇지 어 경상 수치 괜찮아지고 있어. 0 0 바로바로 바로 옮기면 되잖아? 이제 바로 따따따 만들고 어? 창고를 옮기는 게좀 힘들겠지만 아, 이게 창고가 여기 있으니까 애들이 빨빨 이게 해서 그런가 보다 근데 목재를 빨빨 써줘야겠네 자그 다음에 현술집을 일로 옮겼잖아요? 그럼 이제 길을 일단 길을 한번 이렇게 잘 오게 이렇게 사거리로 만들자 무역연합은 건설을 해야 되니까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저기다 사삭 사삭 사삭 트자 이 길을 고악 트고 자 이제 집에 이전 사업을 하자 길을 길을 이렇게 여는 거야 집을 복지를 보자고? 아 일단 잠깐만 이게 이제 일단 아잠깐만 도시를 어떻게 올릴까? 일단은 우리가 사각 사각장애가 있잖아 사각장애로 지어야 되나? 둘이 지.. 이월잘 오기 위한 선술집을 잘 오기 위한 집 구조 친구들이 선술집을 잘 오기 위한 집 구조 선술집을 잘 오기 위한 집 구조 한방에 가는거지 술먹으러 이렇게 열어서 쭉 가면 너무 손해야 그지? 그래도 두 칸은... 두 칸은 쭉 가야 될거 아니야? 마을을... 오우씨... 인생은 술이다. 이렇게 쭉 가야... 인생은 술이야. 그럼 이제 여기 선수집을잘 오겠지? 이 친구들이? 그 다음에 도로를 이렇게 쭉 가자 그 다음에 집을 몇칸 정도를 해서 에, 에, 냅둬야 친구들이 만족을 할까 옮기는 거야 집을 그래도 도로가 이렇게 일자로 나 있으면 좀 만족도가 괜찮지 않을까? 아 어, 근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 부시고 다시 지어야 되나? 너무 비싼데?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다. 딱, 깔끔하게, 이렇게. 어, 뭐야, 이러니까 더 가네? 이러니까 더 가는데? 아니, 선술집이 더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거기 더 편하다는 얘기지 일단 옮겨봅시다 응, 이 정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자 뭔데? 아, 어, 불편하다 아, 이 도로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은 아, 불편해 아, 불편해 리토베 어, 게 집을 멀리 옮기면은 그게 그런가 보구나. 응? 음? 음. 엠프어서 와. 자. 왔어. 다음에. 이 구성을 집으로 옮겨 소방서 같은 거 가까이 있는데도 쭉 돌아가 영향받는 경우 가 생긴다고. 길이 아아 아, 그러면은 잠깐만 길을 아네개네 4개, 개로 짓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집을 1 2 개씩으로 잘라야겠다 정했어 정했어 아 어, 열두 개씩 자른다 뭐 교통 체증 이런 거 없잖아 심시대 70, 아니니까 5, 6, 7, 8, 9, 10, 1 2개 그래, 좋아 1 2개 열두 개씩 집 간다 아 근데 이거 불편해 아 불편해 자, 이제 좀 하던 거 해보자, 이제. 좀 약간 선술집, 아, 얘를, 얘를 옮겨줘야겠다. 아니, 이거 집이 옮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네. 목재로 짓는 게더 낫겠어. 으스, 으스, 으스, 으스, 하스 으스, 으스, 으스, 으스, 으스, 으스, 으스, 외곽도로는 이렇게 하나 두자 이거 뭐였지아 시장 시장도 영향도로로 미치나? 아 그러네? 시장도 시장도 집이랑 가까워야지 사람들이요 어? 밥 먹고 살거 아니야 아 좋았어 훌륭하다 훌륭해 자 이제 좀 이제 다른 거로 가자 돈내 여유도 있고 사람의 여유도 있으니까 영상 수치도 괜찮아 뭐 놀고 먹는 거뭐 알아서 하겠지 뭐 야자 이제 뭐 이거 어디야 근데 아 여기도 도로를 열수 있나? 뭐냐네? 어떻게 돌아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여기는? 어, 어 여기 뭐야 철도가 있어? 철도 아직 책도 없는데나? 철이 필요해 산업판은 철광산과 맥을 같이 합니다 철광산을 내가 하려면 구리에 석회석 아연 아니, 만 아, 산을 뚫고 갈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래서요. 아, 굴착지 어. 오. 발판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는건데 서시구요 음 농부가 주인이지 자 이거 잠깐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굴착지에서 첫 단계를 하래 이걸 어떻게 뒀지? 단계 시작 아, 이거 길을 연결해야 되는 건가? 일단 연결해 볼까? 이거 연결된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창고도 오라고. 좋다, 좋다.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아, 풍족한 삶이야, 지금? 창고가 없어서 여기까지 돌어야 놀... 어, 야, 뭐야? 불 끄고 있어? 여기 도로 끊겼다 어. 얘들아, 불 꺼! 괜찮아, 저 정도는. 이제 까 아까... 게임 세이브 그니까, 러 이거 메인 퀘스트 이것도 하나 있었는데. 골짜기 단계를 완료하죠. 이거는 하고 있고. 뭘, 뭘, 뭘 팔라는 거야? 소형 범선 포함 호위함. 소형 범선. 소형 범선. 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배를. 뭐야 작업자 왜 이렇게 부족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배를 만들어서 친구들이 그거구나 그거 하러 갔구나 다 그거 <웃음> 다 일하러 갔구나 배 만들러 가서 음 어, 오케이. 그런 것 같아. 지금 작업자, 아까 몇명 필요했지? 오, 씨. 그럼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백수들을 많이 데고 있는 게 좋은 거네. 백수. <웃음> 백수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다. 백수들을 많이 데고 있어야, 노예들을 많이 데고 있어야 되는 거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예스! 자, 이제 다이나마이트를 만들고 있죠? 친구들이. 아, 1분 30초야. 뭐야? 사라졌어. 아니, 소방서가 더 있어야 되나? 왜, 왜, 왜? 왜 중단이야? 에드워드가 목지 시설 근처 폭포물 상점을 찾으래. Production has stopped. 아니 폭포 전문가 상점이 어디 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바로 옆에 아, 뭐, 저렇게도 퀘스트 저 오른쪽에 표시해 놓으면 어떡해 아 나쁜 놈들이네 이거 그는 아, 당신 아버지와 가깝던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제 남편과 다른 사람들은 교도소로 이생됐고 남편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솔직히 낚시 아니야?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에 접근하고 있네. 뭐야? 여기가 아까 교도소 아니야? 쓸데없는 말을 듣고 싶지 않소. 여왕 폐하가 아깬 섬신대로빵금을 바라먹다니. t r a i t o r is too generous a word. Father would never have. He was the queen s s t a l w a r t A member of the royal council. He... He hung himself in one of my cells. I call that a rather conclusive. I think he died here in p r i s and died h e We did not come here to be insulted. We came to strike a bargain. The demolition man, Thomas. He o want him. 역시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지 여기서 뭐 거의 노예처럼 뭐 그냥 <웃음> 노예처럼 여기서 일하고 있네 광산, 광산에서 여기 쌈노예네 쌈노예 발파 전문가를 찾으시오 또개 또, 또 낚시하는 거 아니야 또? I'm not going to tell you your father wasn't a traitor. 아니, 또. f 누군 지 알아요? 밖, 교도소장이 Production has stopped. I do anything to dodge Mr. b l e a k w o r t h s treadmill. 이거 지금 찾으라고? 이거를 <웃음> 잠깐만 어쨌든 아, 노예처럼 일하고 있을 거 아니야 얘는 클릭이 안돼아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친구들만 클릭이 되네 얘는 Mr. Bleakworth treats us. I don't blame your father for bowing. Ship constructed. 아 a n 여기 e 다 g i n e e that's me. that's 어, 금으로5천원이나 가려 주네.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위에 떠내네. 어 뭐야? 뭔데? 댓글야 댓글인가? 아닌데. 아까 여기 와 오라고 해서 여기 잠깐 왔거든. 아이씨. 교도소가 아까 어딨냐 아, 여기 있어. 오케이. 자, 그럼 여기 클릭해서 우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스 t h i n 뭐 근데 이거 타고 오고 있는 거야? 아까 데릴로 오래매 아까 또 그거 알아 가자. 호이. 호이 알아 가자. 호이 알아. 야 이거 가다 베푸시면돈안 내도 되는 거아니야 아이 새끼 죽겠지. 아 왜이렇게 빨라? 같은 배 아니야? 엄청 빠르네 아 어서오십시오 우리 철을 캐러 가야되니까요 <웃음> 아 환영합니다 우리집에 오신거 환영해요 어, 아, 이거 뭐 우리 우리 동네에 이게 뭐가 이렇게 많냐? 어, 이거 뭐야? 이거, 아까 새로 만든 배야? 아, 우리 거 아니구나. 지금 내건줄 아, 이거 뭐 있어 보여서 지금 우리 건줄알았네 이게 약간 배 만든 거였는데, 표영범선 씨. 이게 지금 제가뭐딴건 뭐 없구나. 이거 어떻게 팔라 인근 무역상에게 판매하래. 여이 있다. 일단 전문가와 얘기하자. 알파 전문가. 여기 있다. 뭐야? 뭐다 어, 불탔어? 우수 그래어제 아, 뭐 이게 다 불탔어. a t y t 이어가 a d s o d 어됐어 뭔데? a n t n o w h a t d o n t r n b u l e l s k t n f n f o 습니다. 어 두근두근. 하이하이 어서 오시고요. 어 이제 폭파 시키는 거야? 어, 하이하이릴리하이 r i 언제 폭파시키냐 이거 너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아직 아 이게 내가 목재가 너무 많나보다 이거씨 네, 폭파해 얼른 간다 짠. 오. 오오 이참경꾼들은다 뭔가? 이렇게 복잡해? 이걸 만드는데 들어가나 엄청난 기술력을 몰라보니 안타깝군 포격을 장전하고 주변 청소도 마쳤으니 이제 폭파 준비는 다 끝난거요 하자오오오 오. <웃음> 어, 태세... 태세 변화는 무엇? 아, 별기네 뭐야, 이 태세 변화는? 어, 뭐야 폭발적인 성장 야심찬 구두 가문의 자손이 폭격을 이용해 산을 길렀도록 철강산을 확보했다 이철은 왕실에 납품할 군함 건조에 사용될 것이다. 아 n d we s 아, 이제 철광석을 철광산을 만들면 되네. 철제 철광산. 오. 오 오오오 오 a chance w h i l 오하자 왜 나고. 자, 그리고 뭐 제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연결해 줘야겠다. 이것도 나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나무? 나무 일단 아, 목재? 목재 좀 많긴 많은데? 왜? 아, 범위니? 아, 그 창고가 필요해? 용 창고 아씨, 창고 여기다 할걸? 창고 여기다 하자 아, 여기다 할까? 아, 불편해 두 칸! 아, 색감 불편해. 일단 하자. 아, 자꾸 선물 선을 한대, 애들이. 아, 노동력도 부족이야? 아, 심각한 부족인데? 야,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도지가 뭔가 갇혀지고 있어, 이제. 슬슬. 뭔가 좋아지고 있다. 우리 집들이 여기 도로는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전 사업을 완료한 곳이니까 여기도 연결해 주자 오케이. 아 그리고 널판? 널판이 또 필요하다고? 에이, 대아 일단은 지금 노동자가 더 필요한 거 아니야 도로 열어 8 9 10 11 그래 12딱 12개 깔끔하게 깔끔하다 도로 지금 아쓰 자, 이 다음에 자, 업그레이드 해주자 얘네가 더.. 어? 어..뭐야 뭐,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지, 지금? 형필품은 좀돼 감자가 어디에 어디에 필요한지 모르겠네 식량 어, 기사가 파마가 디치 워터의 일부를 불태워져 당국의 미비한 대책을 아, 소방서 어, 하나면 충분해 소방서 돈 들어 타 죽어 괜찮아 다른 데 살아 노동자가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괜찮아 주 40시간 필요 없어 이 집은 교회가 없대 무슨 교회야 교회는 이게다 필요 없는 것들이었고. 일단 더 늘리자 어, 노동자가 좀 노예, 아니 노예들이 아니 시민들이 더 필요해 지금 둘 잠깐만 여기도 아 지금 식량이 부족하네 그지 식량이 뭔가 부족하면 어 20개나 있는데 왜 부족하지? 아, 이거를 좀좀늘려볼까 어 됐다, 됐다. 자, 이제 다시. 됐어, 됐어. 좋았어. 자, 이제 우리 철광석을 한번 캡자 어, 왜? 물자가 왜 부족해? 뭔데? 아, 석탄도 필요해? 이거 하려, 철광석 하려면. 아, 어, 저, 어, 잠깐만. 강철. 재강.. 소 아.. 저게 뭔가 더 필요한가 보네 아 재강소도 있어야 돼? 이거 뭐.. 뭐 악마들 아니야 이거 됐어 우와씨 아이씨 <웃음> 노동자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거 우와씨 잠 택도 없잖아 지금 석탄 어딨어 아 유전 여긴 유전이고 아 이거 석탄이야 어? 설광선이 아닌데? 석탄 아니 석탄 캐는 데는 없나봐 왜? 석탄. 숯가마. 숯가마? 아니, 숯가마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숯가마. 가마. 아니잖아. 아.. 이거.. 안 여기도 이렇게 진.. 아 이렇게 진..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100%네 다? 여기 좀 여기 내 도로 열었나 지금? 음.. 도로 안 열었구나 이렇게 떡같이 지었어 이거 이거를 여기 이거 여기다 붙이자 숟가마를숟가마를 창고 옆에 두는 게 뭐스. 습관만 뭐하는데? 뭐 하는데? 뭘 이렇게 아 얘가 석탄을 만들어주는 거야? 아하 그렇구만 노예를 좀더 확보하러 가자 그러게 엄청 먹네 이 노동자가 엄청 먹네 고급 인력들이 중요하네 이제 아 이제 이제 철강사 강철을 만들겠다 근데 제강소에서를 만드니까 이제 제강소도 있어야겠지? 아 얘를 한칸못 땡기나? 아, 불편해 아 불편해 제강소도 됐다 진짜 <웃음> 이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 좀 땅이 좀 불편하니까 돌을 이렇게 열자 여기다가 뭘뭘좀 짓자 여기는 불안 나나? 아, 불 나는 거좀 무섭다 아니야 일단 아씨 그런가? 그게 맞나? 일단 선 재강사 한번 가보자 아이 노예들을 더 아니 시민들을 더 확보해야겠어 아 이, 이쪽에 좀 짓자 도로를 도로를 이렇게 열어 어? 좀 무리하게 지어보자 이 정도 괜찮잖아 목재도 많은데 지금 야쓰 식량만 안 부족하면 뭐 자, 이제 보자 어 부족해 식량 아 이거 팔지 말아야 되나봐 안 팔아야겠다 이거 물고기는 영상 수치 좀안 맞아도 물고기는 좀안 팔아야겠어 소방서를 깔자고 여기, 여기 좀 무섭지 않아? 사실 내가 여기를 위해 토방서 자리를, 설바 만들어, <웃음> 만들어 놨는데, 안 가지네? 솔직히 좀 약간, 약간 좀 무서워, 지금. 토방서 불 날까봐. 불 나면 다 죗덤이 되는 거 아니야. 아, 여기 불편하다. 아, 여기다 지었으면 좋겠는데. 아, 불편해. 아. 여기다, 여기다 올릴까? 아, 음, 모름지기 소방선, 어? 초입에 있어야지, 그지? 여기다 진짜 아, 위쪽에는 불안 나겠지. 아, 이건 왜 또... 아, 또 창고가 있어야 돼. 어, 이거 도동자가 부족하네. 아, 지금 전반적으로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확인! 어, 목재가 없어. 조졌다조었어 아까 그거 오두막 하나 갖다 버렸더니 아 <웃음> <웃음>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두막 하나 갖다 버렸더니 로스. 어, 야, 많이 많이 성장했다 지금. 아, 근데 나무가 지금 나무가 모자랐지, 지금 생각 못했네. 재재서로 좀더 만들자. 진짜 부족이야 여기 여기도 물건을 좀 갖다 주지. 음. 자, 업그레이드다. 어! 노동력 부족 복지 건물 복지 건물 이거 지금 선술집 하나 있는데 지금? 선술집이랑 시장? 어, 술만 먹으면 되지 뭐 어디 좀 볼까? 평범한 공원 아 매력도가 증가한데 무슨 뭐야? 증식 교회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데, 이, 시민들에게 교회는 필요 없어 보이는데? 아. 아! 이, 이, 여기 시민들이다안 사는구나, 여기에. 열명 밖에 안 사는구나. 아, 진작에 말해줬어지 아, 됐다, 됐다. 농장, 진짜, 농장. 아, 그러네. 시민들이 저기 다안 살았네. 아. 그랬네. 자 농장 어디다 찍? 돼지 농장. 이따 짓자. 아 시민들이 다안 살았구나. 아 이거 불편해. 이거 못 돌리냐 옆으로? 아 이거 아 가로로 못해? 알트, 컨트롤, 쉬프트아 이거. 앰프 어디 갔어? 가로로 돌려줘 이거 불편해. 아씨. 아 이거 누가 씨? 가로로 좀 돌려줘. 점.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개어 어, 개꿀. 역시 고수 좋아요. 아이. 아, 이 노동자들이 그게 없는 거구나 오케이, 점이었어 확인 확인 확인 좋다 좋다 자 이제, 어? 잠만, 도축장 아 이것도 가까워야, 가까워야 되는 거였잖아 아씨 아씨, 여기다 짓자. 됐어. 아. 자, 하나 더 짓자. 농장 하나, 농장 하나 정도 더 지어도 괜찮잖아. 깔끔하게. 어, 가루 너무 좋았다. 하나, 둘, 셋. 아, 좋아, 깔끔, 깔끔. 얘들아 열심히 일하자 오 어, 여기 경상 경상수지 보구됐다아 근데 돼지도 엄청 오래 걸리네 잘하는 게왜또 부족이야 여기 또 노동자야? 아야 이거 야 안되겠다 야 이거 해제 <웃음> 해제 아 어, 오케오케 이이 해제 해제 비누? 아 근데 비누는 또 어디서 필요한거야? 얘네도 비누도 원해? 아이 친구들 진짜 바라는 게 많아요. 비누? 아, 비누도 소세 돼지야? 아, 이게 인생에, 아, 인생에 돼지가 많이 필요하네. 야, 돼지를 더, 진짜. 이게 또, 이 시세에도 또 이렇게 삼겹살의 소중함을 또 알고 또, 아, 또, 진짜. 돼지, 돼지 마은 알아가지고. 근데 돼지, 근데 왜 비누가 필요해? 어쩌게 없네. 도축장. 아, 이게 돼지 농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 일단, 소세지. 네, 저기 일단 20명을 채우는데 좀 주역을 해야겠다. 노동자를 좀 확보하려면. 일단, 네, 일단은. 왜, 네, 왜? 네. 뭐가 부족해? 아, 그 또, 비누 공장은 또 철, 철이 필요해? 왠지못 올리잖아 이게 빵도 있어 빵은 또 누가 필요하냐 이거? 빵.. 아 진짜 이것들 정말 그래 빵도 한번 만들어보자 자, 아, 이것도, 아, 이거 돼지 농장은 이쪽에 해. 이쪽에 구성하고. 밀농장은 어디다 구성해야 되나? 밀농장. 밀농장 어디다 구성할까? 좀 산뜻한 지역에 하고 싶은데. 장기적인 사업을 위해. 근데 맥주 공장과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밀농장. 아, 불편해 이쪽에 도시가 많긴 많은데 이제 뭔가 유전사업을 해야 될것 같고 우리도 공장이 좀 많고 이쪽에 진짜 밀농장도 한 이쯤 일단 도로 연결하고 아, 도로 불편해. 이렇게 가자. 이제 막 돼지를 하나 더 기를 필요가 있겠다. 어, 응? 아, 농장을 일러몰아 그러자고. 자꾸 하나 해주고. 야, 밀농장을 한번 지 제... 어, 뭐야. 밀농장, 엄... 누군거 엄청 필요하네. 자, 일단은. 밀농장 지부를 확보해봅시다. 아, 이게 이것도... 또. 아, 이게 불편한 게임이 불편함의 연속이네. 땅 너무 불편해. 야, 일단은 이렇게. 천천히 가보자. 칸 맞춰야 되니까. 아, 이고이동장이 엄청 크구나 왜 이렇게 커? 우! 우! 아, 한칸 남아 불편해 아! 아, 농장 이쪽으로 몰아버리죠 안 돼, 안 돼, 이쪽에 지금 일단은 집을 어느 정도 거기까지 상상을 상상을 하면 고민해보자. 아, 이거 또 부족해. 아, 또 슈냅스가 또 부족하네. 이거 또 작업복이 또 부족하네. 연구가 부족하대 일단 집은 이쪽에, 이쪽으로 가는 거야. 다른 데를 잘라버리자고? 아,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못 미치네, 이쪽에 애들이 못 가네, 여기까지. 아, 이거 좀 위쪽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지 않아요? 아, 야, 이전, 이전 사업회 이전 사업. 이게 이렇게 들어와야 됐다, 인정? 한 칸만 더 위로 갈까? 어차피 아래까지 못 짓는데?